안녕하세요 살리는 밸런스 저자 김나영입니다 플러스 포스처로 바디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디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바디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두 개의 바디바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상체 전체를 포괄합니다 바디바를 초급원이나 초급2로 놓고 하시면 상체 밸런스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특히 어깨와 어깨뼈를 자극하기 때문에 뭉친 어깨 근육을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깨가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디바와 바디바 사이에 구멍 하나가 놓인 바디바 중급으로 놓고 운동을 하시면 좁아진 몸통 중심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실행하기 때문에 척추정렬과 밸런스가 좋아지고 파워하우스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운동이라도 바디발을 초급에 놓고 하느냐 중급에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깨를 푸실 목적으로 운동을 하실 분들은 바디발을 초급1이나 초급2로 브립해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파워하우스를 강화하고 싶다, 좀더 강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디바를 공급으로 놓고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밸런스 포스처 바디바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